Yeah. 버터앞을 몇 개째 해요 맛있어 너 엄마가 과자 안 사줬어요? 못얻어버 <웃음> 과자가 뭐예요? 아, <목소리도> 고생 <목소리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 제가 탑승한 김포 제주구간 국내선 프레스티지석 발권은 편도기준 일반 발권시 16만원, 마일리지 발권시 6천마일리지 공제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마일리지 발권하였고요. 실제 제가 탑승한 달은 1월인데 그때 미처 캡처를 해놓지 못해서 화면은 2월 요금으로 보여지지만 어차피 가격은 똑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마일리지 발권 시 이코노미와 프레스티지석 차이가 편도 1000마일리지밖에 안나니 마일리지 발권 시는 프레스티지석 발권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